오늘 생일이라 받은 돈의 일부를 바칩니다 아이고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여기 생일 똥이에요 숫자렉스가 낳은 따뜻한 대형 동물대변 축하합니다 어머 나 <웃음> 방금 음스매음 <웃음> 음, 음, 아주 건강하고 많이 냈어 이를한번더 갈까? 왜냐면은 여기 주변에 늪지대 있어서 지금 계속 병나는 거야 어? 늪지대 때문에 아 근데 이거 토대 너무 아까운데 여기다 쓴거 그냥 여기 집두개 이용하죠 어때요? 지금 그러면은 부족원들은 이사준비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목적지는? 아 아이스케이브 요거 스쿠버 요것도 챙겨야겠다 오늘 앵글러피싱가뭐 그거 하자고 그래서 그럼 이사를 바로 가서 앵글러피싱도 바로 그럼 이어서 하시죠 좋습니다 이사를 오늘의 경획입니다 다들, 다들 그럼 이사 준비 바로 시작합시다 자 오늘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자 아자 화이팅! 아자 아자 화이팅! 아 와... 아, 너 커스터마이징 할때 가슴을 얼마나 크게 한 거야 어. 아, 가슴 별로 안 크겠어요. 그거, 그거 입으니까 지금 아주 그냥, 어? 인체 비율이 이상하잖아. 아, 어, 뭐 어, 로켓이 달려있네, 그냥. 옆이 <웃음> 터질 것 같네. 발사되겠어, 이거, 이 자식아. 어, 이거 어, 그래도 연빈님 잃었구나. 어? 여기서라도 잃어보는 거야? 헤빈님, <웃음> 이거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거 하나 받아주세요. 그게 무거운 게 아닐 수도 있어, 너 캐릭터. <웃음> <웃음> 야, 내. 네. <웃음> 탈것 이름이 생닭이야. 어 진짜 닭 같이 생겼네 얘는. 야 연비 것만 저렇게 이쁜 거 해준 거 봐. 자 여러분 이사 갑시다 이사 갑시다 갑시다 이사 갑시다. 저희 먼저 가 있을 테니까 예, 예, 다들 텐 예. 가져오시죠. 알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근데 진짜 아크는 안만 생각해도 이렇게 경치 구경하는 재미야. 음. 아 웅장해 웅장해 저 폭포 봐줘. 이거 어. 보니까 아바타 생각난다 어 그러네 아바타 진짜 재밌었는데 여기 춥다 근데 어나 내려줘 아 이거 여기 동굴에서 원래 못하거든야 이거 투디야 여기가 훨씬 좋긴 하다 맞죠? 어, 어이, 여기 엄청 좋다니까요 어, 무지 막지하게는 없네 여기 우리 저 지하에 물 밑으로 들어가는 거 이제 해도 되는 거야? 뭐? 아또반 어, 피하나 미친 야 여기 너무 추워 그, 그 올라가셔서 빨리 불러주세요 그, 잠시만요 제가 볼게요야얘얘휴유증이야 어. 오케이 아아 <웃음> 죽었다 <웃음> 어 렉스 여기 있다 야 그냥 아 여기 있네 한명 오케이 좋아 아 이런 식이야. 야 대박이다 이거. 야 여기 오면 깜짝 놀라긴 해. 진짜 너무 넓어. 저쪽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오냐. 야 이거 스쿠버랑 이거 다 해야 되네. 거기는 이제 공룡들 브리딩만 하고. 아 여기는 네네 네 넓으니까. 아 너무 깊기도 하고 수영해야 되고 이러니까. 맞아, 맞아. 아 맞아. 그래서 몇명 이용 안 해도 돼보든그 다음에 포드로 옮기는 거구나. 맞아요 맞아요. 아. 어. 아.. 그.. 그쵸 그럴 것 같죠 지금 잠깐만 어? 내가 잘 해볼게 아내 짐을 못 찾아 지금 이거 왜그 벽에 찍는 거 해야 될것 같은데? <웃음> 아 진짜 미쳐버린다니까 지금 어 스트레스 받아 아니면 낙하산 하나 만들어서 해도 되는데 자자자자 자, 자, 자. 자, 갑니다 아악! 잠깐만 따로 떨어지잖아! 그냥 낙하산을 하나 만들자 간다 나두세어 됐다 됐다 됐다 그 방향 방향 방향 방향 이거 방향을 어떻게 고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다다다 어서 아, 터진 거같왜 안마셔지지? 막 그러고 있었는데 서버 어. 터진거네 아 어쩌지 케빈님 어. 응? 진주가 필요한데 진주를 캘려면 앵글로피시가 필요하대요 지금 할까? 자 일단 이 티렉스 마크1 로트 이 친구와 저 알파 카르노와의 한판 승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먼저 싸워 먼저 싸워 지금 울리라인으로 다 죽어갈 때 그렇지 지금이니? 지금이니? 지금이니? 지금이니? 밀어붙여! 지금이니? 할수 있는 거 맞니? 가능한 거 맞아? 야 도와 도와 도와! 도와! 얘들아 도와! 도와 도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진 1대1 승부 야또 누가 기침한대 할때마다 누가 기침을 해야 울리 라이노 뿔도 내가 배달갈게 약더 만들어야겠다 이거 어. 우안 먹었는데 들어오면은 진짜 다줄초상이에 우리 줄초상이래 <웃음> 거의 회차로는 사회차째 지금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 우리 부족 이제 뭐 야메롱다 멈출 때가 됐다 뭐 야메롱다 어 펭귄이다 아, 너무 귀여워 펭귄 쟤 어떻게 못 길들이나? 카이루쿠 어떻게 길들이지? 이렇게 협박하면 되나? 아 너무 잔인한데? 바로 도망가는데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아 <웃음> 어, 인간이, <미안해. 웃음> 어, 인간이 미안해 아 인간이 미안해 아개장이네 이거 뭐야 아얘 공격도 안하는 데아 진짜 아크하면서 내가 가장 정말 내가 싫어지는 순간이다 지금 야얘 이러다 죽겠어 얘왜 기절 안해 아나 <웃음> 죄송합니다 영상 찍어야겠다 아이씨 이런 미친 미친 자식아! <웃음> 앵귤러 PC를 테이밍 하는 이유가 뭐야? 물 속에서 빨라? 아, 진주를, 진주를 많이 캐. 아하. 진짜 우리 편하게 했다. 실리카 진주 우리 손으로 주워도 한 300개씩 나오지 않았냐? 맞아요. 어이, 깜짝이야. 아! 이크티오. 오케이, 렛츠고. 와우. 쩨쩨쩨쩨쩨쩨 아. 아, <웃음> 아 뭐야 아니 왜 죽어 야 메갈로돈 너무 꼬였는데 이거 아 큰일났네 봐라얘피없어가지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끊임없이 움직여 <웃음> 카이팅 카이팅 카이팅 <웃음> 기절 안 떴냐잉? 됐다 아이고 아이다 아프다, 아프다. 안돼 어? 아예.. 두디야 나 아예 튕겼는데예에에 <웃음> 아니 나 추돌 사고.. 어이게 이석엔가? 여기는 어디? 이제 모톤 터로? 야 어쩌지? 나 스쿠버 장비도 다 없는데 사슴님 밖으로 잠깐 나와줄 수 있음? 물 밖으로? 어 여기 있네? 당신도 죽었어? 사슴님, 나 그냥 물 위에서 떨고. <웃음> <웃음> 괜히 늑대 있을라 어, 어, 괜히 늑대 볼라. 스쿠버 착용. 오리발 착용. 3번 훈련병. 입수 준비 끝. <웃음> 3일. 렛츠고. 안될거같은데? 아, 아, 까 아, 기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아, 뒤에 또 상어 있어 아, 아.. 진짜 짜증난다 아.. 어떡하네 아 이런 미친 진짜 말이 되냐고 어.. 설치됐네아 깜짝이야 상온줄 알았잖아 아, 야, 아 왔잖아 너네때문에 앉지도 못하고 아 비켜. 어? 아, 됐다. 아, 아, 아! 일어나. 비켜. 비켜! 아! 아! 아! 이 겠요. 잠깐발하지 마세요. 높은 바닷거는 사라졌어도 왜 내가 두번 세번 더 죽어서 그것들만이라도 찾아야 될것 같아 왜냐면 터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야 설마 서버 터졌니? 와 돌아버리게 하네 와 돌아버리네 진짜 서버 터졌네 야 오늘 일진 사납다 어우 oh, 쉣 지금 서버도 안떠? 이대로 서버 사라지는 거 아니냐?